방향 전환이. 서 방향 전환을 빨리 할수 있는 습관. 방향. 되게 중요하죠. 그러면서 준비만 준비민다하고 배에서 신게아니죠수과에따는서 다리에 있지 되는 거 이런 다양한니 빨리 하는에거 자, 이거 봐첫 번째, 거첫 번째. 아쿠스가 세워져 예. 오른발이 앞으 빠르게. 때 오른쪽, 오른발이 뒤로 갔을 때 오른쪽 뒤. 오른발이 앞, 오른발이 뒤 빠르게 이 앞으로 왔 오른발 앞으로 왔을 때오른쪽앞 오른발 이 앞으로 왔을 때 오른발 앞 오른발 앞뒤로갔을때오른 오른발 앞앞 오른발 왔을 때 오른발 앞 하나만 아, 보고. 뭐? <목소리도> 첫 번째, 첫 번째는 옆쪽에서 다리 조차는 건데 옆쪽이 우리 아 번위에서 쿠시할 때도 많이 쓰고 빠르게 이제 후위에서 드라이브 칠 때도 리턴을 너고 많이 쓰는. 앞에 나와있으면 서이 없는 다한번 옆에서하 보니 옆에서했 있어. 렇게 네. 어디니까 또 다행히 전환이 빨라요 돼. 그 이제 왼발. 왼발 손으로 해서. 이 여기 까지 왔으면 게요 자, 1 번의 움직임을 보여릴게요1 번, 자 바로 1 번, 1 번이 이다1 번, 아, 번, 번, 2 번, 일 번, 일 번, 일 번, 일 번, 번, 번, 번, 번, ファイルあるよです。